아들 이번 세에는 우리 집에서 보내기로 했단다. 어? 그러면 삼촌도 우리 집에 오시는 거예요? 삼촌도 우리 가족인데 오셔야지. 아, 싫어요! 왜이 우리 집에? 에이, 으흐, <웃음> 날 음식하고 탐청소하고 제 세상 차리고 자소리 듣기 쉿! 아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왜 네, 삼촌 오신다고? 아 진짜 싫은데? 누나 고생했어 애가 이쁘게 생겼네 여자에요? 아니 남자에요 뭐? 남자애라고? 흥냐, 흥냐, 흥냐. 아. 남자애면 더 우렁차고 크게 울어야지 쪼시긴 말이야 이렇게 흥냐. 아, 내 새끼가 자세가 그게 뭐야어이 이렇게 딱펴고어 나도 그 도좀가고어그도지잡고어떡하지 좀 어? <웃음> 이번 명어은좀 힘들겠네. 어 해야겠다. 그리고 문을 왜 부시고 들어와 <웃음> 누나 애들도 있는데 가오상하게 아무튼 음, 여로르 너는 어른이 왔는데 인사 안 해? 아, 아, 안녕하세요 삼촌 어, 여자가 돼서 말이야 살이 왜 이렇게 쪘어 다음 명절 때는 살빼 알겠어? 대답 네 그래 요르르나! 그 우리 잼민이랑 같이 올라가서 놀아줘! <웃음> 누나 빨리 가서 놀자 빨리! 빨리 나 놀고 싶어 나 지금 당장 놀고 싶어 아이 심심아! 응... 하자. 뿅! 음... 그나저나... 김리야 어딨어 김리야 어? 어른이 왔는데 나 오지도 않고! 내네 가지 없이! 어? 어 오셨어요 삼촌? 그래 그래 이놈아 오랜만이다. 어? 자 가서 이야기 좀 할까? 어... 삼촌이 우리 디아 잘 되라고 덕담 무려 백 가지를 준비해 왔단다. 자 앉아서 잘 경청하렴. 네. 이야요 음, 음, 음. 시작한다. 그런 정신 상태로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라 그러니? 리아가 올해로 서무 살이지? 내가 너때는 말이야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어 내가 딱 성인이 되자마자 내가 가장 노릇을 했다고 그래서 딱 집안을 살릴라고 공사판에 들어가서 꼭두세면 여섯시부터 일어나서 하루에 12시간동안 일을 하고서는 밤에는 택시운전까지 해가면서 돈 벌어서 내 동생들 을 등록금 다 내주고 그랬다고 그런데 요즘 애들은 부족함 없이 자라가서 당연 어? 대, 너희 세대들은 보면 말이야 뭐? MZ세대? 이런 것들 먹이면서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끈기가 없어 끈기가 어, 하긴 이해는 한다 나처럼 배고파서 마늘만 먹다가 매운 방귀를 끼워봤겠니 아니면 18살 될 때까지 이집저집 집 가서 저통량을 해봤겠니? 아니면 무턱대고 아무 회사 앞에서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무릎 꿇고 일등 시켜달라고 해봤겠니? 이해는 다 한다 하지만 이 삼촌은 마음이 참 아프단다 리아야! 너만큼 그렇게... 어, 살지 말자! 항상 한 가지를 해도 확실하게! 이 세상이 필요한 이론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야! 어떤 일을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란 말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해서는 아무것도 될수 없단다! 알겠니? 대답? 음. 야! 그만해! 에이, 잡겠다 잡겠어! 나는 리아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이다 이거야 어, 네너 그리고 대학은 갔니? 아, 대학이요? 이번에 그 대전으로 가요 그 카이 어머! 대전! 지방대! 자식 말이야 요즘 시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면 취급을 안 해줘요 너 남자 구실을 제대로 할수 있어? 아! 어? 이게 엄마 아빠 돈 벌어서 대학교 보내면 뭐해?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이랑 술이나 마실 건데 그냥 자퇴하고 취직이나 해 요즘엔 서울 대 나와도 취직도 못해 응. 응? 이게 무슨 소리지? 어, 형방의 피규어가 정말로 많잖아 이걸로 소꿉놀이하면서 놀아야겠어 비 어몽어스 비 차! 음, 역시 어몽어스는 정말 재밌다니까 에? 저게 뭐야 오, 이거는 <머래> 닌텐도 스위치 좋아 넌내거야 치. 야! <웃음> 누나 방에는 뭐가 있을까? 어? <웃음> 화장품이잖아? 이걸로 화장놀이나 해볼까? <웃음> <웃음> Yeah? 야! 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예다내 yeah? yeah? 거야. 나는 이걸로 화장하고 이쁘게 내가 놀 거라고! <웃음> 진짜 이게 이 삼촌 아줌마 아니면 한대패으는 건데. 야, 너 그만해. Yeah? 너 진짜 안 되겠다. 너 혼자 나야겠어. 응? <웃음> 너나왜 <웃음> 어? 나한테 화내? 왜 화내냐고? 야야, 삼촌이 하는 말은 잘 알아들었겠지? 으 네. 아, 어! 그래, 그래. 우리 귀염둥이 막둥이. 무슨 일이니? 글쎄, 누나가 말, 막, 막 혼내고 막 해서 막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이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 이렇게 해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서 막이렇 해서 막이 이거 제 방에 있는 화장품 다부셔단 말이에요 뭐 화장품 너 아직도 학생인데 무슨 화장을 해 그건 제 맘인데요 호쭈요 녀석 봐라 어 어린한테 말대꾸를 해아왜 무슨 일이야 또 아니 누나 이 녀석이 삼촌한테 펄르장머리 없이 말대꾸를 하잖아 어, 요르르 그게 정말이니 아니 얘가 내 허락 없이 내화장품을다 가지고 부셔놨잖아 어? 어, 어? <웃음> 어? 저, 저걸 내가 세달 동안 알바에서 산 닌텐도 스위치에 어, 더, 더, 돌려줘! 줘! 어차피 형은 어른이잖아! 아빠가 그랬어! 게임기 같은 건 애들이 나 가지고 노는 거라고! 형은 어른이니까 나 줘! <웃음> <웃음> 그건 형이 열심히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산 게임기야. 그리고 누나 화장품이나 다른 사람 물건을 함부로 만진 건 어, 사과를 해야겠지? <웃음> 어허! 내가 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까지 말하려고 그래! 아! 뭐? 내가 좀 그럴 수도 있다고? 어, 그래? 잠깐 거기 좀 있어봐. 오, 음. 음, 어, 어? 누나! 아야, 누나 그거 왜? 아, 자, 얘들아 니하 그리고 유르르 자, 여기 세뱃돈 오, 어? 어? 누나! 지금 뭐하는 거야? 응? 뭐가 문제야? 스무살된 조카들한테 오십만원씩은줄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오십만원 너무 많잖아! 왜? 니네 자식만 이쁘고, 남의 자식은 아일 뿐가봐? 그그거는그건 아니고.. <웃음> 그리고 아까 듣자 듣자 하니 우리 리아 대학 가지고 뭐라 했지! 미안한데 우리 리아 대학교 카이스투다녀어카이스투 거기가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 가기 힘든 곳이라고! <웃음> 어? 어? 카카이스투 어? 어? 거기 엄청 유명한데? 아닌가? 그리고 음. 애가 잘못했으면 일단 잘못을 인지시키고 사과를 하게 시켜야지 뭐 애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리아도내 눈에 나지! 애기야! 애기! 응 그래 네 말대로 그리고 애니까 그럴 수 있다 쳐볼까? 그런데 말이야? 그 누구도 우리 집 애기들을 건드린건 내가 용서 못해! 가자! 파괴이 <웃음> <웃음> 어, 어, 어, 어, 어. <웃음> 어, 괜찮아 요루루랑 리오오 잘못한거 하나도 없어 오오오 빼고 이번 설날 그냥 보내면 되지 어? 오오오오오 당연이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다 오시지. 아, 아, 할아버지? 어, 어, 아, 할아버지, 전술이 진짜 삼촌과 비교 안될 정도로 생일 최고인데. 진짜? 아, 진짜 안 돼요. 할아버지, 전술이는 진짜. 너네들이 힘들할줄 알고 내가 이걸 준비했어. 짜잔. 이건. 명절 잔소리 메뉴판? 이거라면 할아버지도 잔소리를 한번 하진 않겠지? <웃음> 아베들 할아버지 할머니 왔다. 오늘 너네들한테 잔소리 하려고 뭐캔디도 챙겨왔다. <웃음> 오늘 목좀 많이 써야지. 그랄리아야 라떼는 말이야! 할아버지가 오면 딱 끈절부터 해야지 엄마 네, 어? 할아버지 잠깐! 여기로 오세요! 응? 잔소리 메뉴 반? 이제부터 잔소리 하실 때 유료입니다 내가 못할 줄 알아! 이 할아버지 재산 만우이! 저거 저거 저거 다 취업 못하는 거 대기업만 갈라 그래서 그런 거야 요즘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젊은 사람들이 그냥 눈만 높아져서 세상이 무슨 꼴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일리아는 요즘 좀 어때? 대학교 가면 뭐해? 취업이 뭔지야 취업이 남자가 구존대조 좀 하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나가서 뭐라도 시작해야 돼 집에서 공부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보다 어린 그의 업체 청견은 가서 취직도 하고 자기를 딱 하고 있어 너 그러고서 장가는 가겠니? 너 연애하는 거 아니제? 대학교 가서 연애하면 안 돼. 취직하고 딱 남자가 되야 하는 거야. 알겠어요. 니야 너 남자 구실을 할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깨도 딱 비워. 으이! 으이!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